미스터트롯2 탑10이 허벅지 싸움으로 남성미를 과시한다고 합니다. 3월 3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TV조선 미스터트롯2 탑10 스페셜 아주 특별한 하루에서는 탑10 나상도, 추혁진, 최수호, 박지현, 송민준, 진욱, 진혜성, 안성훈, 송도현, 박성훈의 힐링타임이 비춰집니다. 탑10을 반기는 건 마스터 붐이었는데요. 이날 붐은 탑10을 위한 특별 MC로 활약해 잊지 못할 시간을 선물할 예정입니다. 모둠회, 킹크랩부터 소고기, 양갈비는 물론 아이들 입맛도 저격할 닭꼬치까지 산의 진미가 펼쳐진 가운데 탑10은 진수성찬팀 송도현, 송민준, 안성훈, 진욱, 최수호와 육식덩어리팀 나상도, 박성훈, 박지현, 진해성, 추혁진으로 나뉘어 럭셔리한 식사를 위해 한치위 양보 없는 치열한 대결을 펼칩니다. 이에 최고의 힘을 가리기 위한 미스터트로트 허벅지 씨름이 시작됐는데요. 유도선수 출신 진혜성은 진욱을 가볍게 이기며 중장비 허벅지라는 새로운 별명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겁도 없이 진혜성에게 도전장을 내민 이는 바로 송민준이었는데요. 송민준은 진혜성의 허벅지를 만져보고는 이건 그냥 소다 라며 놀라기도 했지만 대결이 시작되자 안고 있던 의자를 부서뜨리며 축구선수 출신 허벅지를 자랑해 보는 이들을 열광케 했습니다. 과연 미스터트롯2 허벅지 최강자의 타이틀은 누가 거머질지그 승자가 오늘 공개됩니다. 한바탕 웃음이 휩쓸고 난후 감동의 시간이 탑텐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가족들의 깜짝 응원 메시지가 준비된 것인데요. 부모님의 건강 문제로 3년간 공사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책임졌다는 진욱의 난모를 사연이 공개되자 항상 웃고 장난쳐서 밝은 줄만 알았다며 탑텐0의눈물바다가 이어졌다는 후문입니다. 미스터 트롯2 탑텐 스페셜 아주 특별한 하루는 3일 밤 10시 tv조선에서 방송됩니다.